쉬는 날인데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부담이 되는 여행이라도. 들은 그의 시는지무더이만큼 주머니 한가득 이야기를 담고서 도시를 벗어나 조금씩 넓어지는 하늘을 위로 삼았던. 생각보다 괜찮은 일들이 생길 거고 내일을 더 힘차게 만들어줄 거야. 떠나보는. 흥정이 뒤섞인 소리와 옆 사람들의 편정들에 자꾸 맘이 놓일 때 아까 싫어 온 짓만한 얘기들을 다시 훑어봐 하나씩 하나씩 아무래도 추억은 너에게로 잊기겠으니 더 편해지게 될 거야 생각보다 괜찮은 일들이 생길 거고 내일을 더 힘차게 만들어줄 거야 음, 음, 떠나보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광경과 살결을 새치는 바람이 줄 거야. 아아아아 아, 아, 아, 아, 아, 아. 생각보다 괜찮은 일들이 생길 거더힘차 만들어 줄 거야. 음, 음. 나보는